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! 크림 까르보 중국당면이랑 숯불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닭발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닭발은 동네 슈퍼에서 햇님이네 숯불 닭발이라는 걸 사봤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 물을 살짝 두르고 약불로 데워줬습니다 중국 당면 크림 파스타 만드는 방법은 일단 중국 당면을 좀 물에 불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 1 시간 반 이상 담궈서 좀 반투명해질 때까지 불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툼하게 부는데 그때 꺼내서 그때까지 삶아주시면 되고 파스타에 넣을 재료로 가장 먼저 베이컨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베이컨을 좋아하다 보니까 반은 같이 끓이면서 먹고 또 나머지 한네줄 정도는 구워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구울 때 마늘도 몇개 같이 구워주면 더 맛있겠죠? 그 다음 먼저 달 제워진 팬에 소스를 넣고 양송이, 팽이버섯, 베이컨 마지막에 중국당면을 함께 넣고 끓여줍니다. 그러면 크림까르보 중국당면은 완성! 아, 맛있겠다.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. 팽이버섯 먼저. 오 맛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차이가 있네 제가 사실 이거를 두 번째 촬영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 시작하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찍게 됐는데 그때는 중국 당면을 거의 한 다여섯 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썼거든요 걔는 엄청 부드러운 쫀득 쫀득이었거든요 오래 불릴수록 맛있네 베이컨 잘 어울린다. 닭발도 먹어볼게요. 아, 진짜 맵네, 이거. 맵기는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맵고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냥 이렇게 바로 데워서만 먹기에는 살짝 이프로 부족한 그런 느낌? 데우면서 양념을 살짝 더 하거나 채소를 좀더 같이 넣어서 하거나 하면 은좀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, 깻잎이랑만 먹어도 훨씬 맛있네 야. 닭발 250g에 7,800원인가 그랬거든요, 저희 마트에서는 뭐그 가격 생각하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다나 <머래> <머래> 떡 하나에, 베이컨 하나가 진짜 사치스러운데 너무 좋은데요? <웃음> 와, 내가 이걸 다 먹을 줄이야 먹었습니다. 와 중국 당면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끓였는데 이걸 다 먹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